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오늘은 헌법의 1강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강은 1조부터 9조까지 총강편을 담고 있는데요 헌법을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 헌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 바로 1조계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 라는 말은 잘 아세요 근데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화국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중구난방이라는 사자성 아십니까? 중구난방은 막 시끄럽게 떠든다 뭐 질서정연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중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주라는 나라에 여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는데 굉장한 폭군이었어요 그러자 충신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중구난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왜 이렇게 산만합니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백성의 입, 민중의 입은 막기가 어려우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십시오라는 뜻에 간언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이 당연히 무시했겠죠.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쫓아 냈어요. 왕을 쫓아 냈으니까 또다시 왕을 뽑았어야 되는데 왕을 뽑지 않고 시민들이, 백성들이 화합해서 서로 화합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해서 서로 공, 화합할 화, 공화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면서 왕 없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다, 다스리는 나라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말은 헌법에 몇번 나올까요? 딱한 번.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죠. 즉,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눠져서 입법권은 국회로, 사법권은 법원으로, 또 행정권은 행정부로 나눠서 잠깐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 위해서 또 국민들 대리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체제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회원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